오, 오, 평타가 두 번이. 이거는 도깨비 사냥. 오, 아수라 말발타. 오. 아 뭐야 캐릭터는 왜 보는 거야? 공격부터 하라고. 뭐지? 왜왜 왜 이러는 거지? 왜 도망다니지? 그냥 뛰어다니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? 왜안 때리지? 오아 참격 때리는 거봐씨 보라색으로, 보라색으로 때리는 게더 멋있다 그지? 우라색으로 때리는 게더 멋있죠? 어 참격 지인데오씨 거리바 씨 평타 거리 거리바 어? 저거 대천세계다 근데 대천세계 대천세카이 지금 아수라 쓰려고 하는 거 같은데 귀기아수라 귀기아수라 오우 장난하 도깨비참순가 첫 번째 거 내일 2 시에요. 근데칼 돌렸잖아. 천세이 아니야? 아 근데 진짜 조로 캐릭 중에 가장 화려하네. 역시 초패로는 달라. 아수라 차징 스킬이었어? 아 귀기 아수라는 차징 스킬이었구만. 사실 조로가 굉장히 몸빵 키에요. 만안 쓰러지거든. 그러네 차생이네 산토류 5위 근데 지금 이거 레벨 2부에요 100의 2부에요 그래서 픽픽 쓰러지는거예요 이거 봐 대천세계 아니야? 돌리잖아 사거미쳤쳤다 사거리가 진짜 이쳐요연옥이라고연옥이라고 연옥이라고 합니다 연옥 일스 연옥 오구 자, 사거리가 스킬급이친 자, 이친기비이친수라 근데 이게 뚫고 앞으로 가기 때문에 조금 뒤에서 차지 날려도 괜찮겠네 오우. 칼 쓰는 공격수는 무조건 뽑아야지 좋은 캐릭터네요 이거 안 뽑을 수 없네 근데 좀 나는 간만에 좋은 점이 이렇게 등치 때문에 화면 가리는 캐릭터가 아니었으 좋네 연옥이래 연옥 아슬 한번 날려줘. 와 이거는 평타가 평타 스킬이네. 평타 스킬이야. 2번이 구도료 아수라발검 망자의 회룡 맞다 이름 거창하네 그럼 일승은 이름이 뭐야 오 유성화산이다 저 우리 표좋화 안녕하세요 자 구독 안하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아 평, 평타 사거리 진짜 쩔다 진짜 일승아 연옥 도깨비 참수 에이스는 연호, 도깨비 참수요 죽여줍니다